와! 와인을. 연글이... 엄마를 왜 이렇게 발부둥이는 거야? 상황을 태야겠다. 더운로드해야겠다 백설이 손으로 아파봐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고기가 아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발연기가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고기가 여기 있을 수 있죠? 한입 먹어봐야겠어요 허? 우와 오 마이 촬영 h g <웃음> 왜? 아다 먹었다 아 어.